오늘은 숲튜브에서 뽑은 2020년 무선 이어폰 베스트 5입니다 현 시점에서 무선 이어폰 구매 계획이 있으셨던 분들은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좋은 구매 가이드가 될 거라 생각합니다 첫 번째 제품은 원모어의 새로운 브랜드 옴씽 에어프리입니다 현재 인터넷 최저가 2만원대 가성비 제품으로 눈여겨봐야 할 스펙은 이어폰 무게가 4g 케이스 43g으로 실제 착용시 거의 무게감이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가볍다는 점입니다 에어프리는 저렴한 가격과 슬림한 케이스 그리고 가격대비 훌륭한 튜닝 밸런스와 깔끔한 통화 품질이 장점인데요 그 중에서도 가볍고 슬림한 디자인으로 편안한 착용감과 막강한 휴대성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단점으로는 살짝 어두운 음색 그리고 출력이 살짝 부족하게 느껴지기는 하지만 가격으로 모든 것이 용서됩니다 두 번째 제품은 필의 T1XS입니다 현재 7만원 후반대이지만 10만원 초반대 제품들까지도 비벼볼 만한 제품입니다 주요 스펙으로는 이어폰 탈착 시 자동 온오프 주변 소음 듣기 모드 영화나 게임 시 로우 레이턴시 모드까지 정말 다양한 기능을 탑재하고 있으며 전용 앱을 통해 다양한 컨트롤이 가능합니다 가장 큰 장점은 가격대비 음질과 출력이 상당히 훌륭하다는 점입니다 케이스 무게 포함시 가장 가벼운 무게와 가장 슬림한 디자인으로 휴대성 또한 추천 제품 중에 가장 좋다고 볼수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아직 브랜드 이미지가 낮다는 점과 이 정도 성능이면 상위 코덱을 지원하는 게더 좋지 않았을까 정도이며 진정한 가격대 성능비 제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제품은 소니 WF-1000XM3입니다 현재 인터넷 최저가 19만원대로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소니이지만 여전히 잘 팔립니다. 그만큼 성능도 좋습니다. 소니는 음질과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 이두 단어에 이 가격을 지불할 만한 가치가 충분합니다. 특히 업계 최고의 노이즈 캔슬링은 놀라운 경험을 제공합니다. 주변 소음 차단 시 위험한 상황을 대비하여 외부 소음 유입 모드가 있으며 노이즈 캔슬링 후 한층 더 몰입감 있게 음악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단점은 유닛과 케이스 사이즈가 크다는 점입니다. 요즘 나오는 작은 유닛들 대비 부담스러울 수 있는 사이즈지만 막상 착용시에는 아무 불편함 없이 편안합니다. 다음은 누라룹이라는 다소 생소한 제품입니다. 아직 국내에는 정식 발매되지 않았으며 현재 해외 가격 199달러입니다. 누라룹은 사용자의 귀의 형태를 감지해 각자의 귀에 맞는 히어링 프로파일을 만들어서 최적의 음질을 만들어주는 아주 신박한 이어폰입니다 이 프로파일 성능이 기대 이상으로 상당히 훌륭해서 정말 내가 원하던 딱 좋은 밸런스를 들려줍니다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 또한 상당한 수준이며 터치 컨트롤 보이스 콜, 통화 품질 등 편의 기능 면에서도 가격에 걸맞게 뛰어납니다 몇 가지 단점으로는 반드시 전용 충전 케이블이 필요하다는 점과 넥 밴드의 길이가 짧아 목이 두꺼울 시안 맞을 수도 있다는 점 그리고 과연 이 생소한 제품에 199불을 지불할 용기가 있는가입니다만 평소 모험과 투기를 즐기시는 분들이라면 강추할 만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나이저 모멘텀 트루와이얼리스 2입니다 현재 39만원대로 소개해드린 이어폰 중 가장 사악한 가격입니다 주요 스펙면에서는 그냥 이 가격에 들어갈 건다들어간내 라는 느낌입니다만 상위 코덱이 없는 점은 조금 의아합니다 장점은 음질인데 단점 또한 음질입니다. 현 시점 무선 이어폰 중에서 해상도, 공간감, 분리도 등 객관적인 음질 지표는 가장 뛰어나지만 특유의 미드레 딥과 강한 저음 밸런스 때문에 유난히 호불호를 많이 불러일으키는 이어폰입니다. 특히 제나이저 유저들 사이에서도 모멘텀 시리즈의 튜닝은 전통적인 제나이저 사운드에서 벗어나 있다는 평가를 많이 받습니다. 결국 모멘텀 트루아이얼리스 2를 표현하는 가장 적절한 한마디는 가장 좋은데 가장 비싸요...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 유닛 크기를 실제로 비교하여 보았습니다. 유닛 사이즈는 옴싱 에어프리가 가장 작았으며 누라룩과 소니가 비슷한 사이즈로 가장 컸습니다. 케이스에 넣으면 필 T1XS가 가장 작았고 무게 또한 가장 가벼웠습니다. 크기는 누라룩이 가장 컸지만 무게는 누라루비 에어프리 정도로 가벼웠습니다 실제로 옷 주머니나 가방에 넣었을 때 슬림한 디자인이 더 편하게 느껴지는데 T1XS가 슬림하고 가벼워서 휴대성 측면에서는 가장 좋은 이어폰이었습니다 자, 2020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스튜브가 뽑은 블루투스 이어폰 베스트5입니다 예. 오늘 저희가 선정한 그 베스트5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어떻게 생각해? 다 좋아. <웃음> <웃음> 좋은 물건들 가져왔지 그러면 뭐안 아, 어, 네. 좋은 물건 가져왔겠어? 그렇죠. 저희가 음. 사실은 되게 많은 이어폰들을 들어보고 테스트를 해보고 네. 아, 정말 소개해드리기 힘든 이어폰들은 다 이제 걸러냈습니다. 그렇죠. 네, 내상도 많이 입었고요. 네. 어저께 한 트럭 버렸잖아요 <웃음> <웃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이어폰 중에서 어? 왜이 제품이 빠졌지라고 생각하시는 제품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왜냐면 네. 겁나 비싸거나 <웃음> <웃음> 우리가 모르구나 그래도 저희가 그간 1년 동안 네. 여기저기서 이어폰 리뷰를 해보면서 네. 그래도 아 요거는 소개해드려도 괜찮겠다 싶은 걸로 뽑았으니까요 네. 어, 만약에 지금 어, 무선 이어폰 필요하셔가지고 구매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저희 영상 끝까지 보시고 네. 한번 구매 가이드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뽑은 그 다섯 개 중에 음. 저희 나름대로의 또 순위가 있잖아요 왜또 순위야 <웃음> 뭘왜번하는 순위를 하지 아 왜냐면 궁금해 어. 하실 거 아니야 그게 다섯 개나 어. 있는데 그럼 개중에 또뭘 사야 되느냐 뭘뭘사 예산에 맞춰서 사는 거지 <웃음> 아유 참나 아 그래도 만약에 내가 네, 네. 원래는 5만원 미만으로 살려 그랬는데 네, 네. 어, 우리가 막 7, 8만원짜리가 좋대 음, 그러면 아 그거 한 2, 3만원 더 들여서 사볼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 얼마나 싫어하시겠니? 구독자들이 통장 파괴 범이라고 통장 파괴 파이라고 통장 파괴 범이라고 <웃음> 얼마나 싫어하겠니? <웃음> 자, 그럼 김감독님이 뽑은 베스트 네. 5. 아... 5위는 옴띵 가겠습니다. 싼게 제일 구리다. <웃음> 자본주의에선 어쩔 수가 <웃음> 없어요. <웃음> 옴띵은 다 좋은데, 네네. 원래 그 원모의 특유의 정말 좋은 밸런스, 이런 건 제가 인정합니다. 네네. 근데, 아, 그 특유의 질감은 조금 네. 아쉬운 네. 부분이 있죠. 사실 그래도 그 가격대에 고만한 게 없긴 해요. 그렇죠 던져도 네. 되고 잊어버려도 되고 던져도 네. 되고 잊어버려도 되고 저희가 진짜 5만원 음, 이하에서는 옴증이 음, 음, 올킬이다라고 아, 올킬이죠. 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네. 것 같아요 네. 그거보다 이제 조금 더 저렴한 제품 중에서 음, 음. 또 상당히 괜찮은 것들이 있기는 있었으나 음. 아뭐 몇천원 차이라면 옴증이더 뭐 네. 낫지 않을까 그러니까. 네뭐 이런 관점에서 저희가 베스트5를 가격이 깡패야 던져도 네. 되고 잊어버려도 되고 <웃음> 그런 관점에서 저희가 오위로원모 에어프리를 하나 선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 그럼, 4위 어떻게 될까요? 아, 힘들다. 4위가 진짜 힘든데요. 네네. 이럴 되나 <웃음> <웃음> 눈치챘다. 아, 제나이저 하겠습니다. <웃음> 일단, 제 취향 아닌 것도 있지만, 가격이 너무 비싸요. 형 취향 아닌 게 크구만. 아, 그게 더크기 해. <웃음> 아, 앞으로 우리 제나이저랑 어떻게 얼굴 보고 살려고. <웃음> 담당자한테 연락해봐, 빨리. 제나이저 광고 봤습니다. 광고 봤습니다. 지금 김현승 감독님의 의견은 제나이저가 네. 네. 구렸다. <웃음> 아니, 구렸다고 얘기 안 했어. 어. 그냥 내 취향과는 거리가 있다. 네. 사실 저는 제나이저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 사운드 퀄리티나 음음. 이런 것들 굉장히 좋아하는데, 음음. 저도 4위에서 동의를 했던 음. 부분은 가격이 너무 비싸서. 아 진짜로? 네네 가격이 이제 너무 음. 비싸지니까 음. 야 이거 블루투스 이어폰인데 들고 다니다가 귀가 한쪽 빠지거나 <웃음> 어, 실제로 그런 경험 있어요 아 진짜로? 우리 그때 막 리뷰하고 이럴 때 아, 아. 모멘텀을 이렇게 끼고 다녔는데 네. 순간적으로 에스컬레이터에서 어 진짜로? 한번 빠진 거야 우와, 그거... 와 그리고 거와그내 몸을 날려서 그걸 잡았잖아 야 사고 나노 에스컬레이터 그러면 <웃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블루투스 이어폰의 고가는 어, 음. 이 정도는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다 사실 뭐 사운드 퀄리티가 이 가격대에 못 미치냐 뭐 그런 건 음. 아니에요 그냥 비싸고 좋은 이어폰인 거지 음. 이런 것들을 선정할 때는 종합 점수를 매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아 가성비 아, 측면에서는 가격이 아 그렇지 음. 비싼 거쓸 여력이 되면 사면 좋지 만 <웃음> 하지만 대다수가 그런 건 음. 아니기 때문에 네. 상대적인 거니까 네. 네. 그래서 저희가 제나이저를 4위로 뽑았습니다 제나이저 광고 봤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네. 뽑은 3위 어떻게 됩니까? 아 이거 제가 뽑고 있는 거예요 지금 <웃음> 좋으면 저희로 하고 <웃음> 이해가 안 되면 <웃음> 형한테 그냥 덤태기 <덤탱이> 씌우려고 <웃음> 예 3위는 예필 Feel 가겠습니다 필의 T1XS죠? 네아 요게 사실 가성비는 정말 괜찮아요 2020년도 가성비는 쩔지 않나 저의 개인적인 입장도 음... 오늘 뽑은 다섯 개 중에서 네. 가성비로 음음. 뽑자면은 저는 필을 음. 1위로 뽑을 것 같아요 yeah. 10만원 이하는 뭐아 그렇지 네. 10만원 이하에서 그만한 음질에다가 음음. 또 그만한 출력에다가 네. 아유 뭐 어디 하나 빼놓을 게 없는 굿이죠 다만 뭐 아쉬운 점들이 없진 않아요 통화품질 같은 면에서 이렇게 조금 음음. 더 좋았으면 어땠을까 음음. 뭐 혹은 뭐 기타 편의사항들이 조금 더 포함이 됐으면 어땠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없지는 않은데 음. 그래도 가성비로 그렇죠 정말 훌륭한 이어폰이 아니었나 2위 일위 두개 남았네요. 아이 공동 일위 하겠습니다. 공동 일위 하겠습니다. 안 돼요. 공동 일위가 어디 있어? 공동 일위로 가죠. 아니 공동 일위가 어디 있어? 공동 일위로 누라루비랑 소니 가겠습니다. 진짜로 그두 개를 공동 일위로 한다는 거예요? 네, 공동 일위로 가겠습니다. 아니 그래 개중에 그 조금 더 나은 거 없어? 공동 일위로 가겠습니다. <웃음> <웃음> 아 이거 되게 힘들어요. 사실 누라룩 같은 경우는 네네. 2020년도에 들었던 가장 신박한 기기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 한번 트라이 해보실 만한 제품이고요. 소니아 워낙 괜찮은 제품이기도 하고 그래서 공동 1위로 넣어봤습니다. 저희가 누라 룹을 소개했을 때 네, 네. 많은 분들이 의아해 하실 거예요 그쵸. 그리고 그또 이어폰 조금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음. 에어팟 프로가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 <웃음> 아니야? 라고도 생각하실 거예요 근데 저희가 이렇게 베스트 5를 음. 뽑으면서 에어팟 프로가 나빠서 안 뽑은 게 아니라 우리가 안 뽑아도 많이 팔리니까 아 이렇게 퍼져가는 거야? <웃음> 그래서 제가 누라루브 한번 소개를 해봤어요. 왜냐하면 네. 가격대도 좀 비슷한데다가 음, 이 네, 누라루브이 음. 생각보다 굉장히 신박해요. 네, 신박해요. 우리가 내 귀에 맞는 음. 이어폰을 찾으러 다니잖아요. 네네. 이거는 <웃음> 자기에 맞는 귀를 만들어주니까. 어 그러니까. 네. 예. 사실 에어팟 프로랑 비교를 하자면 음. 그 에어팟 프로가 가지고 있는 뭐 브랜드 가치나 네. 뭐 디자인의 그런 호불호 네, 예. 이런 영역들은 사실은 좀 별개의 문제니까 음. 저희가 그거 가지고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네. 이 누라루브이 그런 편의 사항들. 그쵸. 네, 편의 사항들도 굉장히 많아요. 음. 노이즈 캔슬링 기능도 굉장히 훌륭하고 네. 그 다음에 이어폰을 이렇게 벗었다 뺐다 했을 때 네. 자동으로 온오프 되는 거그 네. 다음에 터치 센스로 볼륨이나 이런 것들을 조절할 네. 수 있는 부분들 여러 가지 편의 기능들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네. 사실 이 이어폰이 왜 이렇게 소개가 안 됐지? 라는 것 자체가 저는 좀 의아한 심지어 발매도 안 됐잖아 정식으로 그래서 제가 지금 영상을 촬영하는 이 시점에 네. 제가 입수한 정보에 의하면 정식 발매가 곧 되지 않을까. 오. 네네. 그래서 제가 누라룹을 한번 음, 여러분들께 네. 소개를 해드리려고 가지고 왔어요. 네, 누라룹이 음질적으로 봤을 때도 에어팟 프로랑 비교해봤을 때 훨씬 낫지. 그쵸? <웃음> 아, 시원해! 아, 속 시원해! 시... 훨씬 낫지! 맞아! 훨씬 나! <웃음> 우리가 공동 1위로 났던 소니랑 네, 비교했을 때 아, 소니보다 좋다고는 못하겠어요 아니, 그건 아니에요 네, 예, 음질적으로 봤을 음. 때 사실 그 20만원대에서 네. 소니가 좀 압도적으로 음질이 굉장히 좋기는 해요 네 예, 맞습니다. 그리고 소니가 2020년 한해 동안 그런 많은 사회적 이슈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제 또 추천을 못하셨을 거고 저희도 이렇게 소개하기 조금 꺼려지는 부분들이 없진 않지만 그래도 소니가 명불허전이지 않습니까? 네. 이 소니가 이 수십 년 동안 쌓아온 노하우와 그런 기술력이 확실히 이런 무선 이어폰이나 이런 쪽에서 많이 녹아있는 거 같아요 디자인도 제일 이뻐 <웃음> 아, 근데 이 디자인은 좀 호불호 있던데 아 진짜 네. 왜 약간 <웃음> <웃음> <웃음> 이 소니라는 회사는 확실한 철학이 있어요 음. 소니로 들으면 좋을만한 음악들이 있다 뭐 요런 얘기도 있지만 사실 어떤 음악도 소니를 들으면 소니의 색깔로 들을 수 있다. 저는 이 표현이 더 맞는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이 소니의 오래된 팬분들도 많은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한 15만원, 20만원 뭐 이렇게 블루투스 이어폰이 넘어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사실 좀 음향기기로서의 역할을 네.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니나 제나이저 뭐 이런 부분들은 음질을 중요시하시는 분들이라면 어, 저는 구매를 추천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누라룩 같은 경우는 음질적인 면에서 소니나 제나이저처럼 확실한 철학이 있는 음향기기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오히려 굉장히 노멀한 상태에서 모두에게 만족감을 줄수 있는 이어폰이다. 그쵸. 라고 한다면 저는 누라루을 추천할 것 같아요. 그에 맞춰주는데. 그리고 또 이런 IT기기의 재미들이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이런 경험들을 되게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네. 저는 굉장히 추천할 만하고요. 네. 그 다음에 착용감이라던가 이런 부분들도 네. 확실히 편한 부분이 있어서 그냥 재미만 있는 건 아니고요. 써보셔도 충분히 만족하실 음. 겁니다. 1위가 공동 1위로 끝나면서 네. 아, 뭔가 좀 뜨뜨미지근한 기분이 없진 않은데 아잘비켜갔다 <웃음> 그래도 오늘 저희가 선정한 이 다섯 개 네. 제품이 여러분들한테 저희가 좀 자신있게 추천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물론 저희가 추천한 이섯개 중에 없다고 해서 이 이어폰이 정말 쓰레기입니다 뭐 이런 얘기는 아니지만 없는 이유가 있을 거라는 거 쓰레기일 수도 있어요 <웃음> 네. 확실히 이 부분을 믿고 사실 수 있으니 한번 참고해보시라 정도로 저희 영상 즐겁게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저희는 또 다음 방송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빨리요 빨리! 빨리하라고! <웃음> <왜 이렇게 웃음> 방송 마지막 화를 내 분노해 <웃음> 아 빨리하라고! 너 아직도 안했지 너 너! 너! <웃음> 빨리해 빨리해 누라폰이라는 거 얘기 들어보신 적있어요아본거 같아 음. 광고에서 뭐 자기 귀에 뭘 맞추고 뭐 이렇게 커스터마이징 해가지고 들려주는 거아니야아 이거 되게 신박해 아 진짜? 이거 완전 21세기야 이어폰 한번 써보세요 야 이거 뭘 이렇게 짧게 만들어놨어 아 뒤로 쓰라고? 아 이렇게 하고이 일이 일이니까? 어? 안녕하세요 이승환님 그러시는데? 히어링 프로필을... 어, 예. 야 근데 이거 중립이 너무 너무 그런 거 아니야? 이게 극명하게 대조하기 위해서? <웃음> 중립은 거의 하이를 다 날려버린 듯한 사운드인데? 중립이... 음. 중립은 아니긴 해. 그치? 응. 근데 좋네, 확실히. 신박하지. 어, 재밌긴 하네. 되게 웃긴 거 있는데. 뭐? 프로필 제 걸로 한번 들어보실래요? 달라? 되게 뭐.. 되게 뭐, 뭐 뒤로 갔는데 이렇게 볼륨 잡고? <웃음> 이게 어떻게 귀를 그 구조를 파악을 해서 하는 거지? 그 소리 뚜뚜뚜뚜 쏘잖아 음. 그걸로 귀 구조를 딱 파악하나 봐 어떻게 그러지? 신호를 쏴서 받는 소리 거리 차 있잖아요 그걸 계산해갖고귀 그럼 이 안에도 마이크가 있다고? 어 근데 네 거는 진짜 볼륨 자체도 작아 희한하게, 립스토파 이랬어. 아, 내가 또형 거로 들으면 어떤 평가가 나올지 모르는 거 너가 귓밥이 많나? 귓구멍이 클걸? 네. 그러면 조금 들려줘도 되잖아. 잘 들을 테니까. 근데 작대니까? 어? 아, 아, 작으니까 그런가? 어, 근가 구멍이 어. 큰 거랑 볼륨이랑 차이가 없을걸? 왜냐면 구멍이 어. 큰 거.. 그 구멍 크기나 깊이에 비례해서는 잘 들리는 영역대가 있는 걸로 계산되잖아 소리도 파동농 자체가 어, 그렇게 하죠 근데 어찌됐건 감이 멀었어 너거 그 프로필로 하면 내거로 하면 쫙 앞에 가지고 뒤에 딱 열리고 그럼 옆프로필이 어. 내가 내가 옆 프로필으로 들으면 아형음은 이럴 수 있어 야잠깐 대현이 걸로 한번 들어보자 <웃음> <웃음> 어? d k 걸로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니꺼보단 네 낫다. <웃음> 의미 없어. 개인마다의 어, 그거니까. 사실 귀 생긴 것도 다 틀리니까. 그러니까. 생긴 것도 틀리고 이비인후과 가서 청력 테스트 해보면 나오잖아. 개인차이.. 차이들이 있거든 사실. 고음이나 중음이나.. 재밌네.